스태프 여바디 오늘 저희 막주 어, M 카운트다운 Thrill Ride 작별 인사를 합니다 새롭게 의상을 어, 입어봤는데요 이번 컨셉은 약간 미국 하이틴 영화 Bring it on! 약간 스포티하고 하이틴 펍컬쳐 약간 그런 컨셉으로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스카프가 프로 라이를 하고 적혀있더라고요. 악세서 뭔가 되게 키치하고 반주도 너무 특이하고 세상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어 답이 없지만 어, 잘 보고 계실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막방! 막방! 막방! 막방이요? 네. 아, 너무 아쉽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아파요. 근데 저는 앞에 더비 분들이 안 계시니까 빨리 막방을 끝내고 컴백을 하고 싶어요. 막방을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자주 네. 자주 나오는 더비지가 되겠습니다. 예 yes. 오늘 의상 포인트. 아. 오늘 의상 포인트는 뭔가 학생들 같아요. 아, 무슨 학생이냐외국에 있는 뭔가 하이팅. 약간 그런 음. 느낌? 어보이집 대기실에선 학년이는 이 책을 읽습니다 빅 브레인 학년 Say hi to dubi Hi 오늘 막주를 시작하는데 어,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어, 오늘은 뽀글머리를 입었습니다 뽀글머리 이번 컨셉 처음인가? 네 이번 컨셉에 처음입니다 오, 또 뽀글머리 2 뽀글머리 1 누가 더잘 어울려요? 저요 그래요? 제이크가 네. 뭐해? 향냐 어우 그렇.. 그렇대요 자 악세사리를 고르는 션입니다어 이거 스마일 할까? 너무 귀여운가? 이거 두개 할까? 아니면 이거 할까? 어나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왜안 하셨어요? 저를 위해 너무.. 저는 약간 교복보다는 바닷바라서 너무 바닷가처럼 보일까봐 오늘 농, 농구부 착장인데? 그거래요. 브링 잇롬 봤어? 영화? 네. 어, 나 더비들한테 농구복이라 해버렸는데? 그 치어리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래? 화이팅. 어. 바지가 농구바지라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쌤이? <웃음> 더비들 죄송해요. 제가 어제 후회로 농구 그거 했는데? 뭐 농구복 입은 사람도 있죠. 농구 신발도 왔죠. 어떻게 보면 뭐하고 계세요? 셀카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맞아요. 저는 10번이네요? 1번 아니야? 어 1번이구나! <웃음> 아 이게 셀프 무대도 10번으로 보였네요 아무튼 농구 저지 입었는데 이제 위에다 마이 입은 느낌이고요 오늘 무대는 약간 학생 컨셉으로 해볼게요 어 막주도 하이팅할테까 잘 시켜봐줘요 더비.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 저희가 3주차 마지막 M 카운트다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3주차인데 네. 정말 더비분들이 저희한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 활동마다 네. 진짜 너무 즐겁게 재밌게 무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활동은 여태까지 활동 중에서 제일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억도 남고 뭐한 가지 아쉬운 거 있으면 당연히 더비분들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렇죠. 뭐 네. 더비분들이 그만큼 저에게 힘을 주셨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렇게 활동은 끝이 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여러분들을 최대한 빨리 볼수 있게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또 금방 나올지도 네. 모르죠. 우리 이제 첫 번째 미팅을 할때 셋이서 이렇게 미팅 하잖아. 네, 유랑 저랑 주현이랑 유실로 와보세요. 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나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나요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게 약간 그 농구복과 와. 뭐를 섞은 거라 그랬는데? 약간 너무. 너 그게 죽으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웃음> 네? 아, 오늘. <뭔>, 죽으셨잖아요.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막방이니까 더빈 분들이 좋아하는 볶음머리를 해봤습니다. 어? 볶음이런줄 알았어요. 볶음머리. <웃음> 더빈 분들이 좋아하는 볶음을. <복근을 웃음> <웃음> <웃음> 있어요? 만져보실래요? <웃음> <웃음> 우와. 어,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거의 8팩. 8패... <웃음> 에이팩이예요 <웃음> <웃음> 우와 몇팩 몇팩 몇팩 장난아닌데요? 빨래를 해도 될것 <웃음> 같은데 그거 갈비뼈예요 아, 갈비뼈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곧 생방송 무대를 하는데 오늘도 재밌게 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이렇게 매번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웃음> 이제 앵컷 끝났으니까 남은 무대들도 저희가 재밌는 제스처와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더비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만감부만감부 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방하고 왔습니다. 생방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네. 엔딩이었어요. 네, 선호 포함해서. 엔딩인지 몰랐어. 저희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받아서 엔딩 연정 저희 찍는지 몰라서 좀 놀라운 표정들이 있긴 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엠카 막방은 끝났지만 그래도 <웃음> 며칠은 더 나왔으니까 끝까지 <웃음> 지켜봐주세요. 엠카 막방 끝! 빠이! 역시 네. k c o 의 따뜻한 인터에 오신 걸 환영한대요. 엄청 어, 따뜻하짜네 너무 더워요. 맞아요, 네. 진짜 따뜻해요. 와 저희가 신플어 왔는데 세트가 너무 이쁩니다. 뮤비 촬영 색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해줘서 텔레폰처럼. 하니 배 왔어. 깨물어. 헬로우. 대전환, 황영. 헬로우. You know what, you know what I call this hairdo? Oh, This hi, foot. Kevin. It's yeah. Napoleon Dynamite. Napoleon Dynamite. No. Jacobian Dynamite. I'm Jacob. Vian Dynamite. Ew, my foot hurts. We're going t do it. We're going t do it. We're g o i n t do it. We're g o i n t do it. We're g o i t do it. 네, 이렇게 벌써 3주의 활동이 끝이 나는데, 기쁜 일이 많아가지고 되게 되게 행복한 활동이었고, 우선 더비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힘내, 힘나게 해줘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비 여러분들 덕분에 그런 좋은 결과들도 생기고, 저희도 힘을 얻는 건데, 저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함께 달려보아요. 너무너무 아, 고마웠어요, 허비. 안녕.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음악 중심으로 끝났습니다. 와, 예. 짝짝짝짝 <웃음> 이번 무대 의상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오늘, 오늘 포카리 차기예요. 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 무대 보시면 처음 시작 때 음. 포카리 음료 이렇게 먹고 <웃음> 아,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음. 더비분들 때문에 너무 즐거운 음. 활동을 잘 마무리,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활동이었고 받은 게또 너무 많고 또 신기록을 세웠던 활동이고 저희한테 기억에 많이 남고 행복했던 활동으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인기가 여해서또 만나요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 더비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햄버거 의리 직원으로 변한 주황입니다짠 햄버거 사실은 제가 오늘 개피탑을 사왔는데 더 우리 좀잘어울리는것같아요제우의 오늘 무슨 아셉게이에요오늘요배보이죠 <웃음> 네. 뮤비 때 착용했던 의상 그대로 그대로 입고 있고 어, 그래서 안아도 조금 배우의 존재를 찾게바꿀까요 일단 이제 보이니까 이제 베렛보이는 이제 전화도 받아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안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놀랐습니다. 어,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싫어요? 바로 끄고 이제 춤을 추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춤추고 있어서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케빈이 형 오늘 뭐예요? 네 오늘은 저는 페이퍼보이 신문 배달 알바하는 아이인데 약간 3 0 년대? 이 가방에 뭐, 뭐가 들어있어요? 일단 제가 방금 뺀 신문지. 근데 네, 디테일 있는데요. 그냥 아무 신문지가 아닙니다. The 뭐 이제... Voice Times. 오. Steelers in Town. 저희가 스틸러스 때 근데... 썼던 소품인데 제가 찾고 찾아서 오늘 꼭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챙겨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Hi. 어떤 주스를 만들어 드릴까요? 어? 체리가 있네요? 네. 저.. 제 이름은 체리예요. 어? 무슨 체리요? g c 리 <웃음> 네. g c 리 e r r y 네, g c h e r 알바할 알바 때는 제 예명이 오. 체리거든요. 오! 체리야! 정신 안 체리니? BAM! <웃음> <웃음> <매용>. 저는 9시에 끝나요. 짱짱이에요 아, 이거 봐봐요. 더빙! 오! <웃음> <웃음> 오. 우 오. 오카메로어 진짜 이래 바로 음악하는 사람들에 이런 걸로도 음악을 만듭니다. 오. 하하오오 피자. 저는 햄버거입니다. 아시죠? 네. 네. 여러분 피자 많이 드세요. 햄버거죠. 여러분 피자 많이 드세요. 햄버거죠. 그거 <웃음> 언제 다 치나죠? 그러니까요. 누가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웃음> 이 인테는 세개더 필요할 것 같은데. 거비를 위해서라면. 다 썼지. <웃음> 응, 이거 잘 썼는데. 언제 열 거죠? 엔딩 때열 겁니다. 엔딩 때 열어도 된대요. 네. 잡아주시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이제 우르르 더비 주변으로 모이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오늘 막방 막방 날인데요. 네, 각자 어, 원하는 알바 의상을 입었어요. 이제 저는 뭔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심플한데. 저는 사실 여기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사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사실 원래 레스토랑 셰프였었는데. 옷을 입어보니까 바리스타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카페 사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스릴라이드 이제 3주차 활동을 잘 마쳤는데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어, 정말 즐거웠던 활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잘할수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나 너, 뭔지 알것 같아. 딱 봐도 알것 같지 않아? 주스 가게 사장. 맞아. 네. 사장은 아니고, 맞아. 알바 생아 그래? 난 사장인데. 난 알바 생일. 우와, 근데 이거 너 뮤비 때 입던 거 아니야? 맞아. 뮤비 때 입던 거고 앞치마만 바뀌었어요. 치마가바뀌었어 아. 무대를 여러분 보시면 은 처음에 이제 선우가 피 p 에서 게임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스를 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제 파트 때지또 주스를 줘요, 선우한테. 근데 지금 음. 모르고 쏟아요, 선우한테. 아 진짜? 오, 그런 디테일이 있어? <웃음> 네, 그거 놀라서 도망갑니다. 마지막에 허지지 못해하고 요이 구의 의미는 제 저희 티저에 이제 저는 9 시에 끝나요. 아 <웃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요. 아 진짜 응. 보시면 과연 아실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 이제. 근데 이거 보기 전까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기대해주세요. 서현이형 뭐예요 형은? 형은 그거죠 서빙.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렇죠. 딱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준비한 제스처 있나요? 사실 뭔가 소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소품이 없어가지고 이런 제스처 같은 거 하고 아인상하는 거? 공유, 종교? 기대하겠습니다. 네. <놀람> 네, 안녕하세요. 손입니다. Thrill Live! 막방이 끝났습니다. 예이! 이번 컨셉은 뭐였냐면 지금 뒤로 멤버들 이렇게 보이는데 각종 알바랜드 저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PC방 알바였고 여기는 이제 옷가게 알바 옷가게죠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여러분 피자 드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햄버거는 저 아, 아니요. 피자만 피자 드세요. 이거죠. 페스트푸드점 이걸까요? 이걸까요? 말고 피자 드세요. 나... 오늘 이 컨셉 좀 알려주세요. 오늘 호텔 요리사입니다. 오, 호텔, 호텔 요리사. 저랑 네. 저랑 같이 일합니다. 네. 는럼좀 뭐. 라이프가라이프가든인데 Lifeguard. 이제 호텔. 이제 어린이 수영장에서 <웃음> 네. 왜냐면 본인도 수영을 못 하기 때문이 호르르기만 맨날 보는 들어가시면 네. 안 돼요 왜냐면 네.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웃음> 제가 만든 빵 먹으면 반합니다 제가 만든 피자 드세요 피자 아. 제가 여는 문에 들어오면 못 나가요 <웃음> <오. 웃음> 서 박자 다 있는데? 저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웃음> 아네 빨리 아, 네. 아, 네. 끝났습니다 근무는 네. 네. 그 덕분에 3주가 네. 거의 3일 같았어요 네. 맞아요 3일? 3시간 아니었어요? <웃음> 네. 3초 아니었어요? <웃음> 오케이. 뮤직비디오에서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응. 서빙했을 때 바빠 보여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맞죠 맞아요. 네. 아, 그때 또 깜짝 출연한 멤버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아, 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일단 채리티를 만들어요. 채리예요? 오늘 좀체리 <웃음> 같이 같지만... 나 만들어요. 니다 보니까 이제 중재가 있는데 하루빨리 피부과를 가야겠다. <웃음> <웃음> 이제 맞아야되는다 근데 네. 약간 아! 너왜땐 이거? 어, IQ랑 학년이랑 예릭이랑 비슷한 거 같아. 아 예. 음. 아, 너무... 음식점 알바생이고 음. 이렇게 둘이 좀 노련미가 있는 듯한 그렇네. 거. 네. 두개 있네. 얼굴에 밀가루 왜 묻혔어요? 빵 만들다 보면 이렇게 밀가루 흔리잖아요. 어... 손에 안 묻고 얼굴에 묻더라고요. 아. <웃음> 코로 찍어드신 거 같은데? <웃음> 맞아요. 원래 어... 아. 먹었어요. 제가 다 네 근데 저고백 갖고 였어요 뭐죠? 세드헤드드 드러드 세븐헤지인데 네 세븐헤 그랬어요 세븐헤하고 이걸 빨리 펼치느라 네. 근데 <S> 이게 <S> 더 중요했어요 맞아요 아무튼 이걸저색칠하는 데만 10분 걸렸어요 네 이게 진짜 사랑이죠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형태 에릭은 그런 거 잘해 맞아요 서프라이즈 음. 잘하니까 <아니> 근데 춤추는 거 너무 불편했어 이거 할때잖아 이거 할때팔 걸려가지고 <웃음> 이렇게 됐어 더비 3주 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저희 1등도 많이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고맙고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하트로 끝내세지 안녕, 안녕